일자별로만나씩추가하시아나 보든, 사고다풀 커버가 되시는, 무제한특약보험이라고 만나, 만나, 시, 만나, 시, 만나, 시, 아니, 내 손, 돌선이 왜 저래? <웃음> 아니, 하늘도 꽤 말했네. 진짜 야 된다, 이제. 내가 어떻게. 이제 아무도 못 걷는데. 어, 좀가고 있어요. 아, 여기서. 그쪽 아니야? 이렇게? 저근처 있는 거 아니야? 안에? 뭐안지야다 부서져. 왜또무찐 못해? 어. 우리 지금 협제. 맛집. 고민 <웃음> <우민> 맛집. 다는데 저번 주에 갔다고? 무슨 요일이야? 여친이랑? 오, 탓이 가고, 니가 들어오 우리도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니다 니가, 니 니가, 니가, 포니네 oh, 아. 바에서 놀수 있네. 아, 신기하다. 506. 아, 이렇게 가다 기쁜 줄 아니야? 숙사 같네. 수련회 아니야, 수련회? 너 신기하다. 열쇠를 안 까본지 너무 오래된다. 어, 떻렇게 이렇게. 이빙이 없다, 나 루트스는 안 돼. 아니, 안 되는 차가 이, 나오나 현실에. 그, 아니, 그냥. 엄청 옛날 ]인데? 거겠지. 그래도 나 루트스는 되지. 돈이 <웃음> <웃음> 가서. 음, 내밭에도왜 되니까? 치가자 비치. 완 숟가락 숟가락이. 나는 응, 숟가락. 막걸리 별로 근데 이건 맛있어. 맛있다. 야, 이거 풀려면안 쓰나, 이 어. 버렸나? 아니? 그럼 뭡니까? 와나한정도 좋다고 어보거 I know what I think about i You can tell me what you want. can tell me right now. 이게 말이 많더라고. 괜ayım 계산 통화 <웃음> 이, 이, 이 시간이 많았는데? 아, 잠깐 뭐, 뭘까요? <웃음> 5만 원이야. 이것도 이제 있지아까 그리고 이 차도 일단 준수 음. 매긴 시킬게. 매깅. 어... <웃음> 어... 나 나쁜데. 나는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<이뻐>. 저기가 예쁘네. <웃음> 나가는 길에 이거 뭐 있는 사람인가? o one more o 고, 고, 고, 고, 고, 고, 공산. 응, 알아봤는데 여자 혼자, 그게 동생이 누가 최고였던 거예요. 유산소 산소랑 그 외향에 따동산하라고 알아봤는데, 여자 혼자도 위험하다. 이럴 수가 없 그런데 아. 나는 짜팅이라서 <웃음> 그 열정 아직 못읽었어 화장실 에 들어갔 어요.